여보, 스키장이지. 아, 딱 그거 해야지. 네. 한번 어때? 아니야. 오늘도 괜찮아? 아빠, 우리 키장할때 여기로 옮기지. 왜? 맨날 밥 먹게? 한번 소감 재밌어요, 아, 재밌어요. 재밌어 어? 저거 아니 소원아 소원아 소감 얘기해봐 어때 재밌어. 재밌어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재밌어 응. 어? 에이다 안녕. 안녕. 다리 힘이 다리 힘이 풀린 거 아니야? 그래. 어, 어, 엄청 잘어요 응. 어. 어, 이 여유만 아가씨는 뭐 하고 있는 거야? 노숙자다, 노숙자. 노숙자다. 어디서 오셨습니까, 노숙자? 어디서 오셨냐 잭스 c 럴 오랜만에사서 신발이 안맞 잠시만 도와드릴게요 안 힘들어요? 힘들어 아, 아침부터 탔더니 힘들어 아 그거 타면, 그거 소원이는 서 소원이는 힘들어요? 안 힘들어요? 안 힘들죠? 안 힘들어요? 안 힘들어요? 우리는 지금 대한 <목소리도>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이자아이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 이렇게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어요자 아자 아자 스키장 잘 도착했어요. 안녕. 여보는 오늘 즐겁게 여행하길 바래. 여보는 오늘 즐겁게 여행하길 바래. 혼자만의 여행을 즐겨라. 여보 안녕. 우리 스키 타러 간다.